올라가서, 안정, 이런 음. 느낌. 주 국가 경제나 소득 수준이, 아 국가 경제, 는어 경제 성장률이랑 실질 소득 수준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반면, 리운을 보면 A국의 실업률인데요. A국의 음. 실업률은 1997년에 1.9%였다가 음. 1998년에 7.1%로 엄청 증대했고요. 음. 그리고 점점 내려가 2001년부터 2002년 쭉 안정이 되는 상태 그래프로 음. 그릴 수 있어요. 음. 이는 아까 국가 경제가 아까 가의 A에 나오는 국가 경제가 국민 개개인의 직업 안정성이나 실질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음.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안정성과 반대되는 실업률은 기억이나 그것과 반대로 반대의 정반대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게 된다면, 기억, 다의 기억이 이것을 미역, 이용했을 때, 가의 A를 비파심할 수 있는 과가가 됩니다. 음.